네 여러분 지금 이제 차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고 이제 한 4시 40분 네시 분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으로 이동해서 7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이제 아 진짜 필리핀은 또 처음이라 되게 떨리네요 인도네시아는 세번을 갔지만 필리핀 거기로 채직한거 이제 처음입니다 아, 네 여러분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수건다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많이 나가려고 비행기 공항에 왔는데요 여기 정부령하고 닫혔습니다 네 이제 제가 4박 5일동안 아주 알찬 영상들 많이 찍으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기대해주셔서 좋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파는 <웃음> 좋죠 啊一般<音樂><音樂><音樂>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지금 마닐라 공항에 지금 왔는데요. 와, 날씨가 달라요 여기. 자 습하기도 엄청 습한데 좀 대리 딱 나오자마자 더웠어요. 일단은 바로 호텔로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야시장에 왔어요. 마닐라에서 이제 비행기를, 아니,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왔는데요. 야시장에 왔습니다. 그리고 현지에 이제 현지 분, 현재 한국 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. 내일부터는 이제 채집을 진행할 계획이고 오늘은 이 야시장에서 좀 신기한 생물들을 관찰하려고 합니다. 어, 이 파리가 너무 많아요, 파리가. 자, 그럼 이제 한번 관찰해보러 가시죠. 와, 진짜 더워요. 땀나고 보이시죠? 엄청 덥습니다. 너무 어, 껌입니다. <웃음> 좋아할 거예요. 나중에. 와, 진짜 이제 산에 가면 두려워지네요, 산에 가기가. 자, 이제 여기 보시면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. 와, 이개들장은 <목소리도> <게임들>. 애들이 아, 이... <목소리도> 엄청 많아요. 자, 한 통에 한 30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, 30마리. 와 진짜 많다. 아, 강아지가 4만 원요? 강아지 오 보란 시장보다 비싸네요 여기. 근데 이거 혼, 혼 혼종? 혼종. 이 혼종 혼종. 혼종. 혼종. 아, 아, 네. 와, 조배 조배 주소 말했데 혼종밖에 생각이 안 나. 네. <웃음> 아와 여기 비둘기도 파네요 비둘기? 와 비둘기 살고. 와 진짜 신기한 건 진짜 많아요. 근데. 청결상의 문제가 살짝 있어요. 청결 쪽에서, 네, 살짝 그 위생이 좀, 네, 위생이 위생이랑 좀 유명하죠. 네. 네. 네, 아, 조금만 네. 청결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, 냄새가 심해요 네, 냄새가 진짜 살짝 그 시골 가서 그 태비서킨 냄새 있죠. 네. 그런 냄새가 좀 비슷하게 나요. 네. 여기다 새 다섯 마리. 현진아 씨도 엄청 넣어서 이 고양이 다탈취했어요 고양이랑 개들이 이렇탈취해서다 누워있습니다. 와 안녕 안녕 와 진짜 귀여운데 냄새가 좀 심해요. 아까부터 얘속 얘기하는데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. 오 죽은 거 아니야 이거? 와 죽은, 죽은 듯이 자네요. 죽은 듯이. 엄청 큰 뭉뭉이도 있고요. 와. <웃음> 아 귀엽다. 오. <웃음> 여기 아래 <웃음> 도 있고요. 와인코도 있네요 지금 인고. 요 <웃음> 오 어, 이거, 어, 어, 어, 이거 뭐야? 기니피그? 어, 기니피그까지 있어요 도 어? 있고, 헬스터도 있고, 쥐도 있고요 니티까지 해서 엥림도 있고, 엥자 여기 뭐골든헬스터골든헬스터도 있고 우와 진짜 여러가지 있네요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 오짱 귀여운, 엄청 귀여운 강아지 우와 뭐 아기 없다. 여기 이제 강아지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듯 하네요. 오. 그 혹시 가는 날마다 있는 거? 간 가... 시간데마다 있는 거. 물고기 <목소리> 우와, 이게 뭔가요, 이거? 와, 진짜 아주 깔 진짜 잘돼 있어요. 아니.